홍원의 운동교실 오늘은 가슴 중에 이 가슴골 여기가 이제 깊게 파 있는 가슴골 이 운동에 좀 좋은 오늘은 이기구로패테플라이으로 가슴 안쪽에 하는 이 운동을 할 거예요 얘가 발달이 되면은 이 가슴이 이제 전체적으로 커지기도 하겠지만 특히나 이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여가 발달이 돼야 이 골이 깊어져서 이 모양이 가슴이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가슴을 들거나 말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딱 엉덩이 붙이고 등 붙이고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발도 붙이고 이 상태에서 유지해 끝날 때까지 들면서 모으거나 말리면서 모으거나 이러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맞춰야 되고 자, 손의 위치. 손의 위치는 잡았을 때이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실제로 운동되는 부위의 타겟에 비슷하게 와야 돼요 여기서 자 운동 이 가운데 가슴 중간정도 할 거니까는 손목하고 팔꿈치랑이 중간정도에 오 이게 너무 떨어져 있거나 너무 올라가면 은 이제 어깨나 다른데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는 실제로 운동되는 부위에 딱 맞게 이렇게 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중에 보통 많이 실수하는게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힘이 들면 더하려고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더 힘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떨어진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가기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근데 대흉근 가슴에 자극이 덜 가고 어깨 쪽에 분산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팔꿈치랑 손목이랑 유지를 하고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기지 편하게 가려고 쉽게 가려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순간 대흉근의 부안은 많이 풀려지고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계속 팔꿈치하고 손목하고 유지면서 안쪽으로 모았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팁 이렇게 어깨가 있으면 어깨가 이상해서 회전이 되는데 회전만 되면 안 돼요 회전만 되면 실제로 그게 어깨가 더 많이 쓰는 거고 이 대흉분이 움직이면 은 어깨가 살짝 회전을 하면서 어깨 팔통 전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오게 돼 있어요 말아와야 어깨가 말려와야 이 대흉분이 수축이 돼서 끝까지 와야 이 안쪽까지 수축이 되고 그리고 늘어날 때도 그래서 어깨 회전이 아닌 대흉근이 늘어나서 어깨 통로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회전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깨가 뒤로 가야 돼요 얘가 대흉근이 늘어나면 또 얘가 짧아지면 은 어깨가 실제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가야 돼요 요거를 신경을 써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는 이게 안 되면 은 대흉근의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이 별로 안될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또 중요한 거 끝까지 이렇게 다 각도도 맞치고다 잘했어요. 근데 쭉 힘을 주고서 어깨까지 밀어서 말아서 오다가 제일 중요한 끝에 이 안쪽 운동인데 여기에서 힘들다고 어깨나 팔에다 힘을 주면 은 순간 힘이 빠져버려요. 실제로는 주먹이 와서 다 모인 것 같지만 여기서 힘을 수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에서도 어깨 밀어주면서 끝까지 대용도 끝까지 밀어주는 그리고 천천히 밟다가 다시 모아주고 끝까지 얘는 끝에서 약간 한 0.1초, 0.5초 이렇게 멈춰도 괜찮아요 최고 수축도 중요한 운동이니까 제가 한번 동작을 할 테니까 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거나제 동작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딱 위치 맞춰주고 허리 딱 일자 만들어주고 그대로 대흉골을 써서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줬다가 다시 대흉골을 써서 쭉 그대로 늘리고 늘렸을 때 더 갈려면 저도 더갈수 있는데 가슴으로 쭉 당길 때가 있어요. 당기다가 더가려고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갈 가 때, 거기 지점에서 다시 앞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뒤로 갔다가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어깨 갈것 같으면 다시 어깨가 조금은 갈수 있지만 가슴보다 어깨에 더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줘서 모아서 모은 다음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대흉근을 단축을 시키면서 그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좀 미세하게 동작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찢어지는 근육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운동 중간에나 평상시에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가슴 안쪽까지 힘을 준 연습을 많이 해주면 이 인지 능력이 향상돼어가지고 실제로 운동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아래로 하거나 이렇게 위로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각도 그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어때까지 딸게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왕 가슴, 우이 깊게 파이는 이왕 가슴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는 다른 어, 벤치 프레스나 아니면 인클라이 프레스 이런 거 하시고 꼭 플라이 운동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원이의 운동교실 핵팩 플라이 편이었습니다.